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계. 음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음계란 음의 계단입니다. 음이 계단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오르내리는 계단은 높이, 그러니까 계단의 폭, 폭과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계단들도 있는데 폭과 이 높이가 일정한 그런 계단이 좋은 계단이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음계에 그러니까 음들의 계단의 그 높이는 조금씩 달라요. 어, 조금씩 다르다는 라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요. 그 정해진 그런 폭들이 높이들이 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음계가 몇 어, 음계, 음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장음계. 영어로 하면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음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그 기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계들을 설정하는 그런 창이 있는데 한세 보진 않았는데 좋기 100개는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음악은 중국 음악 같다 혹은 일본 음악 같아 혹은 뭐 인도 음악 같다 어느 나라 음악 같다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 음, 악기의 사용도 있어요 물론 어떤 악기를 어떻게 그 나라의 뭐 고유의 그런 향토 악기들을 사용함으로 그런 토속적인 그런 색채를 낼 수도 있지만 음계의 사용이거든요 우리도 어 단소 같은 거 배울 때중인무한때 배우잖아요 이오 음계를 쓰면 아무래도 좀 동양적인 느낌이 나죠 뭐, 뭐 이런 음계를 쓴다면 좀 일본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반음계도 있습니다.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예요. 반음의 어 반음계도 있고 온음 음계도 있어요. 온음만으로 구성된 음계죠. 뭔가 신비롭죠? 네. 음계는 이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가장 널리 쓰이고 어 널리 쓰이죠. 예. 그런 음계는 바로 메이저 장음계 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이렇게 건반을 보시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 2 사이에는 건반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2, 3도 하나가 가운데 건반이 들어있죠. 3, 4는 가운데 건반을 끼고 있지 않아요. 즉, 반음 관계이죠. 그 다음에 4, 5도 하나, 5, 6도 하나, 6, 7도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7, 8은 3, 4와 같이 반음을, 반음 관계예요. 가운데 건반이 없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규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음으로 시작해도 다 장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해놓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굳이 뭘, 뭔가로 가려놓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볼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더 좋죠. 하지만, 어, 이거는 뭐 제대로 좀 알려드리기, 알려드리고자 네,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음으로, 어, 장음계를 만들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지 않고 만들어 볼게요. 1, 2, 3, 4. 3, 4는 붙어 있어야 되죠? 5, 하나 건너서 6, 하나 건너서 7, 7, 8은 붙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거를 저는 둘다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둘이라면, 둘이라 함은 처음에는 이론이에요. 1, 2, 3, 4, 5, 6, 7, 8인데, 3, 4랑 7, 8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 건반을 끼고 있어야 된다. 즉, 오는 관계여야 한다. 이 이론으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는 귀로 찾는 거죠. 내가 1, 2, 3, 4 이렇게 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귀로 들어서 찾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귀로 찾을 수도 있어야 해요. 왜둘다할줄 알아야 하냐면요. 혹시라도 이론을 적용해서 찾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귀로 듣고 바로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방법으로 12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를 다 만들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로 이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머리로 생각해서 1, 하나 건너 2 하나 건너 3, 3, 4는 바로 옆에 4, 5도 하나 건너 어, 몇이죠? 5, 5, 6도 하나 건너 그 다음에 6, 7도 하나 건너 7, 8은 바로 인접한 건반 쳐볼까요? 네, 되죠? 어떤 건반으로 시작해도 다 도, 레미, 파, 솔라, 시도 즉 장음계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면 네 성공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장음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단음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